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꼬스테레비의 꿈입니다 이번 8월 7일 업데이트 때 굉장한 너프가 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 굉장한 너프 중에서 하둠의 영역 흑정력 모드 너프와 고대의적 광원석 수급 너프에 따른 효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먼저 하드의형역 흑정령 모드입니다. 너프 이전에는 하타임 0% 노버프 기준으로 6시간당 11개의 성수를 사용해서 2000개의 암흑주와 120개의 조각상 40개의 경험에서 그리고 10개 정도의 혼돈의 결정을 얻을 수 있었죠. 물론 하타임을 적용받았을 때는 주와 6000개 조각상 360개 이상 먹는 기염을 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뭐가 퍼로비스에음에 안들었는지 8월 7일이죠. 너프 당일 노하타임 노버프 기준으로 6시간 성수 11개 사용한 결과 700개의 주화 그리고 조각상 40개의 경험에서 12개 혼돈의 결정 6개를 먹는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혼돈의 결정이야 워낙 운빨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아이템들을 생각해보면 약 3분의 1 수준으로 너프 당했다는 걸알수 있죠. 성수는 똑같이 11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개당으로 생각해보면 성수 한개당 주와 약 60개가량으로 드랍률 핫타임 200%를 적용받았을 때 일반 자사에서 얻을 수 있는 양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200% 핫타임을 진행하죠. 8월 8일에 다시 6시간을 돌려보니까 너프 이전에 노버프 시간에 먹었던 수준인 주와 2000개 내외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주 업데이트에 암흑주화 획득량 3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에서나 조각상 결정은 손해보더라도 주화 획득량은 어느정도 너프 이전과 비슷하게 맞춰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점심저녁 핫타임에 맞춘다면 적은 양의 성수를 사용해서 주화를 획득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라 결론이 나옵니다. 아무튼 6시간 기준으로 성수 소모량이 11개로 고정되기 때문에 너프 후에 처음으로 돌렸던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성수 소모량 대비 주화의 획득량은 최소 200% 하타임을 적용받는 정도의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6시간이나 걸린다는 함정이 있긴 하죠. 시간 대비로 보면 너무 많이 난자당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성수 소모량으로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이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자동사냥을 통해서 성수를 소모해 주시고요 잠잘 때나 성수가 부족할 때는 흑정령 모드를 통해서 최소한의 성수만 사용해서 주화 및 지식작을 해주시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전에 하둠 공략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하둠의 영역에서는 성수 사용량이 곧 경험치 획득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를 많이 사용하면 무조건 경험치를 많이 획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흑정령 모드는 성수를 11개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득하는 경험치량은 성수 11개에 해당하는 경험치량으로 고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수 1개는 690만 내외이기 때문에 성수 11개를 사용하면 7500만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흑정령 모드는 레벨이 몇이든 어떻게 하든 성수 11개만큼의 경험치를 획득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험치 획득량 자체는 흑정령 모드가 자동사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고대유적 광원석 수급 관련 내용입니다. 업데이트 이전에는 1단계가 12단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석판 대비 성수 획득량이 많았죠. 얼마나 난자를 당했는지 1단계 100배율 4번 그러니까 석판 2400개 12단계 60배율 1번 똑같이 석판 2400개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1단계를 100배율로 4번 진행했을 때 광원석 파편 총 1971개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광원석 파편 1971개를 광원석으로 교환했구요. 그 교환한 광원석으로 다시 빛의 성수를 제작했을 때 제작되는 성수의 양은총 9개였습니다. 그리고 고대유적 12단계 60배율로 돌려서 나온 광원석을 성수로 제작해보니 총 11개의 성수가 나왔습니다. 이 차이는 그렇게 의미있는 차이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엄청나게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석판 개수로 나눠보면 1단계는 석판 266개당 1개 그리고 12단계는 218개당 1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12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나머지 재화 및 지식 경험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12단계를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토벌과 석판, 광원석 수급량 비교를 많이들 원하시는데 지금 석판 가격이 약 8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2400개에 11개가 나왔으니까 1,745만원어치정도 석판을 녹이면 성수 한개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토벌권 같은 경우는 지금 16만원정도 하니까 토벌권 한장에 광원석파편 한개정도 나옵니다. 똑같이 9개를 만들려면 3,500만원정도가 나오네요. 뭐 거의 두배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수가 목적이라서 은화로 토벌권 또는 석판을 구매해야 한다면 석판을 구매하는게 약간은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토벌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단순히 성수가 목적일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으로 그 굉장한 너프 중에 하드의 영역 흡정력모드 너프와 고대유적 광원석 수급 너프에 따라서 효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분 안녕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리비의 꿈입니다 꾸스테리비는 누구냐? 이번 영상에서는 그 굉장한 너프 중 하둠의 영역 흑결정 모드 너프와 아니 흑결정 모드? 이번 영상에서는 그 굉장한 너프 중 하둠의 영역 흑결정 모드 너프와